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18강 해운중개업 두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중개업과 관련해서는 선박매매용대선중개인과 화물운송중개인, 운송주선인의 상법상 책임을 순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화물운송중개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중개인에 대해서는 그 의의와 화물운송중개인의 기능과 경제적 효용성, 또 각국의 화물운송중개인제도, 한국의 화물운송중개인제도의 순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와 화물운송중개인의 기능과 경제적 효용성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화물운송중개업, 즉 프레이트 포워딩이라는 것은 대가를 받고 화주의 위탁을 받아서 운송인과의 사이에서 화물운송의 중개를 하는 사업을 화물운송중개업이라 합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운송주선인에 의하여 영위되는 상행위로서의 운송주선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화물운송중개업 또는 운송주선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운송주선이라 함은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상행위를 얘기합니다. 어, 해운법과 물류정책기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운법상의 요건 또 물류정책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이러한 자들이 에,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이 어, 운송주선업을 하려면 상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아, 따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해운법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 및 선박관리업을 해운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해운중개업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 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화물운송의 중개가 화물운송중개업에 해당된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죠. 또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물류사업 중 화물운송의 주선을 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입법 어, 제3조 물류사업의 범위에서는 해운부대사업으로 해운중개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이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국제물류주선업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상법상의 운송주선과 어그 운송주산업과 그 개념이 거의 같다고 볼수 있겠죠. 국제물류주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 다음은 화물운송중개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화물운송중개업을 수행하는 자를 화물운송중개인이라고 하는데요 어, 화물 운송의 중계를 하는 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해운법상으로는 해운중개인에 해당이 되고요. 물류정책기본법상으로는 국제물류주선인에 해당됩니다. 또 상법상으로는 운송주선인이 해당되고 어, 실무에서는 이것을 보통 보더 또는 플레이트 호더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뭐 어, 복합운송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 사전적으로는 화주를 위하여 통관 운송의 주선 또는 선복을 수배하는 등 운송주선 업무를 하는 자로 정의가 되고요. 이들은 운송주선만을 하기도 하고 그가 스스로 운송인의 지위에서 운송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운송 책임을 지는 경우에 는 경우에 운송주선인은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계약 운송인으로서 이행 운송인처럼 운송의 주체로서 기능과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계약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이그 화주들의 화물을 모아서 실제 운송인인 뭐 선박 소유자라든지 선주라든지 또는 어 해상 운송인이나 또 트럭 운송인, 뭐 항공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이제 항공 운송인이나 해상 운송인, 트럭 운송인은 이행 운송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프레이트 포워더 즉그 화물 운송 중개인은 계약 운송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피아타가 있는데요. 이 피아타에서는 이런 그 회상운송 어, 어, 화물운송 중개인을 포더라고 표현을 보통 하고 있는데 이 운송의 설계자라는 용 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운송 중개인이란 음. 국제교육화물을 출발지점에서 목적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온전한 상태로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도착시킬 것을 어, 보증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The freight forward e r is the party who ensures that internationally traded goods move from point of origin to point of destination to arrive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in the good order and condition at the most economic cos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화물 운송 중개인은 브레이트 포더, 포딩 에이전트, 쉬핑 에이전트, 쉬핑 앤드 포딩 에이전트 등 다양한 용어로 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브레이트 포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포딩 에이전트는 원래 소량 화물을 철도 화차 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합 분배하는 사업가를 말하는 것인데 유럽에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Shipping Agent라고 하면 주로 매도인을 대리하여 선적 절차 이행, 선적 서류 작성, 선적 등의 일을 하지만 영국에서는 선사를 위해 선보의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도 선적 중개인으로서 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어, 보딩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일은 선박 철도 등의 운송인을 상대로 운송을 조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 철도 세관 등의 사이에서 여러가지 수선을 하기 위하여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운송인은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화물 운송 중개인이 화주의 단순한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즉 운송계약의 주체로서 행위하고 있고 그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점점 확대 변천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 화물운송중개인의 그 연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먼저 화물운송중개인이 제도가 발달했는데요. 어, 화물운송중개인이 언제 등장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프라우트라는 그 운송중개인인데요. 어, 13세기경 유럽의 도시국가 시대에 알프스 산맥에서 라인강 하구로 이어지는 지역에서 그 인접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했을 때 프라우터라는 특수 상인 집단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상인과 화물을 마차에 싣고 강도에 대비해서 무장경호원을 대동하고 국경을 넘을 때마다 통과세를 지불하고 도중에 말을 바꿔가면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화물은 동승한 상인에 의해서 현지에서 매각이 되고 어, 상사제도, 무역 관행, 통관, 국제 운송, 세제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던 중간 매체로서 어, 지금의 무역업자와 운송업자의 이 역할을 겸업하고 있는 형태의 상인 집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어, 1600년 경에는 프라우터가 독자적인 운송인으로 비움모하게 되는데 어, 이들은 잘 알고 있는 교역로와 교역 교육 중심지를 중심으로 마차 행렬을 조직하여 운송 대리점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지에 창고를 마련하고 운송 증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 이후에 이제 스피디처라는 이제 그 운송 중개인 즉 화물 운송 중개인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요이 어, 프라우터 이후에 수차례 전쟁을 치른 유럽은 18세기 말에 이르러 평화와 함께 안전한 교역로가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 초 철도의 출현으로 운송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때부터 화물 운송 중개인을 스피디처로 부르게 되고, 어, 이 스피디처가 결국 화물 운송 중개인의 효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브라우터는그 상인과 무역업자죠. 무역업자와 운송 중개인이 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분화가 되기 전단계라면 스피디처에 오면은 어, 운송 중개인의 역할로서 이렇게 좀 어, 발전해서 분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화물운송중개인의 역할은 유럽은 여러개의 소규모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차가 인접국가를 경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물운송중개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운송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화물 혼재 업무와 운송증권 발행 등을 담당하면서 실제 운송을 어, 주도하게 됩니다. 어, 또 국제화물운송중개인 제도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요. 19세기에는 많은 독립국가와 속국이 남아있었으므로 상이한 통화, 운임률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지식과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국제화물운송중개인은 법률경제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 기반을 넓히게 되는데요. 19세기 중기부터 말기 사이에는 만족할 만한 법적 지위도 확보하게 됩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국제무역의 팽창에 힘입어서 운송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제무역 발전에 공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미국 제도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는 초기 발전은 좀 늦었지만 죠늦었은 영국의 식민지로 개척이 되면서 그 이후에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는 게 미국입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미국의 수출화물 대부분은 뉴욕항을 중심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선박을 이용한 수출화물은 걸프만이나 남태평양으로부터 생산된 면화에 불과했고 미국 서해안의 무역은 철도편으로 뉴욕항이나 뉴올리언즈항으로 운송되어 그곳에서 선박으로 환적되어 운송되었습니다. 이 어, 대량 화물은 1815년경부터 출현한 운송중개인 즉 프레이트 브로커에 의해서 취급이 되었는데요. 선박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어, 선박중개인 즉쉽 브로커라고 하고 송화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화물중개인 카우보 브로커라고 불렀습니다. 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이 일종의 연방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또대외교역을 하기 때문에 일단 국내 화물 운송중개인과 국제 화물 운송중개인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국내 화물 운송중개인이 먼저 등장하게 되겠죠 1825년 1위 운하의 계통으로 수입 화물과 유럽으로부터 이주민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국내 화물 운송중개인의 전신인 운송중개인 즉 어, 보딩 머천트가 원거리 운송을 단시간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30년에는 남캐롤라이나 철도회사의 증기기관차가 운행을 시작하여 운송수단의 혁명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때 그 한대인에 의해서 국제화물운송중개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또 해운법을 제정하고 국제화물운송중개인을 제도화하는데요. 해운산업을 육성하고 항구의 모든 세금, 용역 및 해운 업무를 규제할 목적으로 1916년 9월 17일 1916년 해운법 The Shipping Act 1916을 제정하게 됩니다. 1946년 2월 25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국제 화물 운송 중개인 즉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외국 정부들이 운송 대리인에 해당하는 구매 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미국의 화물운송중개업이 영업기업의 박탈로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회는 1942년 3월 14일 소위 브랜드플레이트 포워드 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1일 FMC 즉 연방회사위원회인데요. FMC는 화물운송중개인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미국의회는 1961년 9월 19일 어, 퍼브링로 87-254로 독립 해상 화물 운송 중개인 Independent Ocean Freight o r d 의 면허제를 제도화하게 됩니다. 우리나의 라 경우에는 화물 운송 중개와 유사한 서비스가 이제 먼저 등장하는데 현재의 화물 운송 중개인 서비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가 1950년대 말 또는 1960년대 초에 등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무역 상대국인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견본품 등 소량 화물을 동일 목적지별로 모아서 상자에 넣어 운송하고 수입 화물의 경우 부산항에서 국내 각 지역별로 화물을 재분류하여 운송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하역, 육상 운송 및 창고업체가 제공하 있는데 필요에 따라 부수적으로 화물 운송 중개인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어, 화물 운송 중개, 플레이트 포워딩의 그 효시로 볼수 있는 것은 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시기로 보는데요. 어, 이 당시에는 그, 음,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50년 계획을 추진하고 일단, 초기 단계였죠. 초기 단계였는데, 우리 경제가 사실은, 이제, 그, 1960년대 이전만 해도, 뭐,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최빈국이었기 때문에, 뭐, 수출을 할 물건이 없었던 것은, 뭐, 당연했을 거고요. 뭐, 공장이라든지, 뭐, 변변한 이런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960년대 초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부터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었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대외,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무역을 했는데 이때는 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그 과학기술이 발달하지는 않았, 않았다는 점에서 주로 OEM 형태로 이제 그 해외의 수출기업의 물건을 현지 생산하는 형태로 해서 다시 이 수출하고 뭐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만은 어이 이후에 이제 수출이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 이제 유럽 지역의 그 화물 운송 중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운송 업자들은 뭐 기본적으로 물동량 자체도 적고 또 생산이 그렇게 아주 뭐 원활하다고 할까요? 경쟁력 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화물운송중개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식부족으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외국 선사의 대리점 업체 유럽의 화물운송중개인들의 대리 역할을 담당하도록 화물을 지정해 줌으로써 화물운송중개인과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 이제 해운업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은 자체 이제 선박을 거의 보유하지 못했고 대개 이제 그 한국 해양대학을 중심으로 우수한 선원들이 양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선원들도 국내 이제 선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외 선박 해외 선박의 송출 선원으로 보통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우수한 선원들이 그 한국 이제 수출입국 정책을 취하면서 물동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죠.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제 한국의 그 화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수한 선장 출신들에게 어 선박회사가 현지 이제 대리점 형태 또는 플레이트 보드의 역할을 맡기면서 어 이런 이분들이 이제 초기 우리나라 해운업을 어 이렇게 어좀 구축하게 되는 어 이러한 인적 자원으로서 크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우리 자본에 의해서 이러한 업체들이 생기는 건 아니고 주로 해외의 운송업체나 화물 운송 중개업체 등이 이제 그 현지에 그 이러한 업무를 위탁하면서 이제 발생되는 건데요. 어, 선박 대리점은 외국 선박 소유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화주의 운송 업무 대행을 주업무로 하는 화물 운송 중개인과는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초기 에 이제 그 공,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이게 좀 개념이 헷갈리게 되는 게 운송 이제 선박 대리점이 그런 역할도 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 이런 개념이 좀 혼선을 가져오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부터 독자적인 화물 운송 중개인이 출현하게 되었고요. 이후 수출이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어서 새로운 업종으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차츰 업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어, 이와 같이 이제 업체가 늘어나면서 화물운송중개업도 이제 법 제도화가 되는데요. 수출입 화물의 적기운송이라는 당면과제와 운송업계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중개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상운송사업법을 제정하게 을 되고 이 법에 의거하여 1976년 10월 26, 10월에 26개 업체에게 최초로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화물운송중개업이 정식으로 도입이 됩니다. 도입될 당시에는 면허제로 운영되었으나 1984년부터는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고요. 어, 등록제도도 본래의 미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신규 참여가 어려웠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 등록제로 했지만은 굉장히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그 적용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면허제와 비슷해졌는 거죠. 그래서 1987년 7월 1일부터 법에 의한 등록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화물운송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준식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복합운송의 주체로서 복합운송인이 정의나 자기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화물운송중개업은 자기 책임하에 국제간 일반운송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규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화물운송중개인은 복합운송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들 사업자 단체가 한국국제복합운송협회가 되었습니다. 1989년 6월부터 내외국인 네 합작투자가 가능해졌고 1994년 7월부터는 외국인의 100% 투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 또항공운송주산업이 도입이 되는데요. 1969년 5월 항공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도입이 됩니다. 1991년 12월 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됨으로써 1993년 12월 항공법에서는 삭제되는 등 많은 변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국제물류주선업에 이제 또 이르게 제또이 되었는데요. 1996년 1월부터는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 또 우리나라가 그 자본이 축적되기 전에는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국내 산업을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 제도적 보호기간이 보호 필요하겠죠. 이때는 이제 면허제라든지 뭐그 등록제 등을 통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다가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 지분을 50% 이상 넘지 못하게 외국인들에게 제한을 보통 대부분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외국인에게 100% 투자가 가능하도록 문을 개방했다는 것은 국내 기업도 상당 부분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을 해도 어느 정도 생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보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는 이미 상당히 우리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운송수단별로 각기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화물운송중개인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 사람의 운송인이 자기 책임하에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일관운송하는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생겨난 업종입니다. 복합운송주체에 관한 법령은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소우운송업법 등 각기에 달리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 법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복합운송인이 육해공 일관운송 및 이에 부수되는 포장, 보관, 통관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 경쟁이 가능한 복합운송업체를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1991년 12월 14일 화물 유통촉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어, 화물유통촉진법과 물류정책기본법의 제정이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요. 화물운송중개는 해운법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업종으로 이원화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취급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률과 소관부처를 달리하여 정책추진의 일관성 저하, 업종간 이해 다툼, 이용 화주의 혼란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들어서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에서는 1994년 12월 양업종의 일원화를 건의하게 되고 그동안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1995년 12월 29일 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 개정 공포되어 1996년 6월 30일부터는 동법에 의한 복합운송 주선업으로 일원하게 화 됩니다. 1998년 12월 31일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 등 일부가 변경이 되어 시행이 되었고 요 1999년 3월 1일부터는 등록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광역자치단체장에게위임됩니다 복합운송주선업은 다시 국제물류주선업으로 개칭이 되었는데 이는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 개정하여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입법화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어, 또그 국제 화물, 아, 화물운송주선인의 국제조직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피아타의 설립입니다. 1926년 비 빈에서 16개국의 화물운송중개인협회가 화물운송중개인 대표기관으로서 국제적인 대표기관이죠. 피아타를 상설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1977년 9월 한국해상운송주선인협회가 피아타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화물운송중개인의 기능과 경제적 효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첫째는 화주의 대리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운송에 따른 일체의 부대 업무를 처리해주는 전통적인 운송주성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 운송주체의 기능을 하는데요. 그 복합운송시스템화에서 컨테이너 등의 운송설비를 갖추고 집화, 분배, 혼재 업무를 행하는 운송의 주체로서, 즉, 그, 상법상으로는 운송 주성인의 개입권 행사라고 하는데요. 뭐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어, 업무 영형별로 나누면은 국내 화물 운송 중개형, 또 국제 화물 운송 중개형, 운송인형,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국내 화물 운송 중개형, 화물 운송 중개인은 활동 영역이 국내적이거나 부분적인 특정 범위에 한정이 됩니다. 반면 국제화물운송중개형 화물운송중개인은 국내 업무에 추가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결합한 유형이라고 할수 있고요. 운송인형 화물운송중개인은 기존 운송주선 외에 복합운송인 또는 MVOCC로서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다기보다는 운송주선인이 그때그때 그때 그 화물운송중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운송중개인이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문적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화주 요청에 따라서 해상, 항공, 철도, 도로운송의 소요비용과 시간, 실외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운송로를 채택하게 해줍니다. 또 운송수단 운송로에 따른 화물 포장 형태 및 목적지의 운송 관련 각종 법령 규칙을 알려주고 운송서류를 용이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일체의 조언을 하게 됩니다. 둘째,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수단의 예약기능을 가지는데요 특정 화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선박 또는 항공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선사 또는 항공회사는 화물운송중개인으로부터 구두예약을 접수하여 화물의 명세, 필요한 컨테이너 개수, 운송조건 등을 기재한 선복계의 예약서를 작성하고요. 화주는 선복예약서에 기재된 조건대로 선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계서류의 작성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선화증권, 항공운송장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통관서류, 원산지증명서, 보험증권, 선적지시서 등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서류는 화물운송중개인이 직접 작성하든가 또는 화주의 작성에 조언을 하게 됩니다. 넷째, 통관수석업무를 하는데요. 주요 항만이나 공항의 사무소를 두고 세관원및 관세사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화주를 대신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 수송을 하게 됩니다. 통관절차는 매우 복잡함으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고요. 한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사나 자기 명의 통관허가를 받은 자만 할수 있습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화물운송중개인이 이를 직접 할수 있고 요 미국에서는 세관에서 인가를 받은 화물운송중개인이 통관중개인의 자격으로 통관업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다섯째, 운임 및 기타 비용의 대납 업무를 하는데요. 화물운송중개인과 화주 간에 통상의 거래관계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화물운송중개인은 고객을 대신하여 모든 비용을 대납하게 됩니다. 수출업자는 보통 선사, 항공사, 기타 운송인 및 하역업자, 컨테이너 보관시설, 기타 설비 등을 이용하게 되고요. 이러한 업무가 화물운송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면 이 비용을 화물운송중개인이 대납하고 수출업자는 화물운송중개인에게 일괄 지불함으로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현금 인도의 평일을 제공하는 수도 있고 고객을 위하여 LC나 외환 매매 등에 관한 은행 업무의 수배를 하기도 합니다. 여섯번째, 포장 및 창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화물의 포장 방법에 대해서는 운송수단이나 목적지에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을 화주에게 조언하게 됩니다. 운송인 자격으로 소양, 소량 컨테이너 화물, LCL의 통합, 분배 또는 혼재물을 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창구를 소유하여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곱번째, 그 보험계약을 조선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유리한 저가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보험주건 등에 정통하기 때문에 화주를 대리하여 보험 계약을 주선할 수가 있습니다. 화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화주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덟째, 화물의 집화, 분배, 어, 혼재 서비스를 수행하는데요. 분배, 요, 요기는 분배, 분배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주선인으로서가 아니라 운송인으로서 화물 운송 중개인은 화물의 집화, 분배, 혼재 서비스 등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은 어, 운송인으로서의 업무가 화물 운송 중개인 본연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홉번째, 관리업자 분배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수화인을 위한 화물의 관리업자 및 분배업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문전운송의 전 과정에 걸쳐서 어, 화물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기 위해서 화주를 대신해서 이를 감시하는 일을 관리업자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어, 대량으로 수입되는 화물을 일관하여 통관한 뒤, 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화인에게 배송 인도하는 일을 분배업자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삼자 물류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서 삼자 물류 업체로서의 그 업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열 번째는 시장조사 업무도 수행하는데요. 해외의 거래망을 통하여 수입업자를 소개하고 국내 시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로 수, 수출입업자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해상 화물 운송 중개인이 그 경제적 효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국제 화물 유통 관련 업무에 관해서 화물 운송 중개인을 이용함으로써 비용, 시간, 인력의 절감 등을 꾀할수 있습니다. 자기 기업 내의 운송 전문 인력을 두지 않고도 화물 유통 정보, 운송 지식, 운송에 관한 노하우 등 최적의 조언을 활용할 수 있어서 자기 본업인 생산과 판매에 전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수화인은 화물 수령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절차에 관해서 화물운송중개인의 조언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자기의 고유한 업무에 전념하고 있으면 화물운송중개인은 화물이 도착 통지를 해줄 뿐만 아니라 수화인의 원전까지 화물을 인도하게 할수 한다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데요. 다수의 송화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선복 협상권을 활용하여 화물량을 대형하여 이행 운송인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유리한 운임과 운송 조건을 유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화주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서울에서 어뭐 조찬 모임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뭐 질문이 이제 몇 가지 들어왔는데, 보통 이제 거기에는 기업, 전현직 그 기업의 CEO들이 이제 모는 일인데, 이, 그, 이 운송과 관련돼서 이제 그 화주 업체의 대표인 것 같은데, 그 화물에 이제 그 사고가 발생했는데, 선사에서 이제 그 운송이 책임 면책을 이제 주장하니까, 화물 손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이것을 어, 제대로 받는 방법 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법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그 상법상 운송인 면책사유에 해당되면은 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그 실무에서는 좀 다른 면이 뭐냐면 그 아주 우리나라 일2비의 대형선사에서 부회장을 하신 분이 어, 거기에서 조언을 하시기를 뭐 손해배상을 꼭 받아야 될 그런 화물일 것 같으면 음, 세계적으로 아주 그 규모가 큰 파워가 있는 플레이트 포드를 이용하라 이제 그런 얘기겠죠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고 했는데 소량 화물을 가지고 있는 송화인들의 화물을 많이 결집을 시켜 자기가 이제 그 운송중계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다 모아서 실제로는 그 화주들의 화물을 다 모아 가지고 선박 회사에다가 화물 운송 의뢰를 할 때는 자기가 화주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화물을 모아 가지고 어 운송 의뢰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화, 이 사람을 화주로 봤을 때 선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화물을 계속 공급하는 대량화주이기 때문에 어, 무시하지 못할 어떤 그 커머셜 비오포인트즉 상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물에 대해서는 어, 법적으로는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 영업적 관점에서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이런 제이 파워가 있는 브레이트 보드의 경우에는 그 운임이 상당히 비싸지겠죠. 포딩 비용이라든지 수수료든 아니면은 운송인으로서 운송 주선의 개입권을 행사했다면은 운임 자체가 비싸지는데 높은 운임을 주더라도 어 파워가 있는데 맡기면은 그만큼 자기 화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는 그 상사적인 관점의 관점이 법적인 관점보다 앞선다고 볼수 있고요. 법적인 관점은 마지막 단계에서 어 어떤 이제 그 단절이 될 수도 있죠. 그 거래 관계가 그런 정도에서 봤을 때 어디가 한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지만 지속적인 거래가 있다고 하면 이제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유리할지 여기서 어 포기를 하는 게 유리할지 뭐 이것을 이제 고려하기 때문에. 어, 결국 브레이트 포더들 즉 해상 그 화물 운송 중개인의 규모가 크고 세계적인 그 이러한 브레이트 포더들은 어, 선박 회사나 항공 화물 운송민에 비해서 훨씬 그 우월적인 지위에서 지금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설명드리는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운송 시스템의 선택인데요. 수출입업자가 스스로 국제 물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각자 육상, 항만, 해상 등의 각 분야별 정보를 입수하여 포장, 보관, 하역에 관한 정보와 결합시켜서 수출입 상품의 물류비용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물 운송 중개인을 이용할 경우 수출입 업자의 활동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일관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해당 상품의 운임 부담력 또는 수급의 원급에 따라 최적의 운송 시스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화물운송중개인은 이행운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화주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운송인이 화물운송중개인을 이용할 경우 일반화주와 직접 교섭하는 것보다 많은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항공운송인은 화주를 상대로 직접 집합활동을 하지 않으며 보통 계약 대리점을 통해서 집합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은 이행운송인이고 이러한 이행운송인은 화물운송중개인을 이용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내용 중에서는요. 어, 물론 여러분들이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해운법 상법, 물류정책기본법 상해운중개인의 정의에 대해서 비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유럽에서의 화물운송중개업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우리나에서 화물운송중개업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화물 운송 중개인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토론해 봅시다. 아, 다섯 번째, 화물 운송 중개인을 이용할 경우와 운송인이나 화주가 직접 운송을 수비할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아, 이상, 제 1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